오늘은 이제 저지시티로 넘어가야 되는 날이 제일 기대가 되는 도시인데 맨하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꼭 관광을 해볼 생각이에요. 버스킹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분위기 좋은 데도 가도 기대가 되네요. 내가 여기서 아드다스 매장 가서 아드다스 저지를 샀어. 바로 뉴저지야. 음? 음. 음. 음. 아니 아니 지금 저... 음. 다른데로 오른 거기잖아요 그거 타임스퀘어 여기가 2호점이잖아요 본점이 저 영등포에 있고 신기하긴 하다 근데 외국이 외국 와가지고 신기하다고 생각한 적한 번도 없는데 여기 좀 신기하다 영화에서 보던 데니까영 보던 어, 스파이더맨 막 진짜 스파이더맨 달라 <목소리> 와, 진짜 멋있다. 네. 이것은 호텔 내에 있는 헬스장입니다. 진정한 이지아는 항상 헬스장에 있죠? <웃음> 저만 간 따라잡을 수 있을 것같아뭔가포켓몬잡으러 가고 있어요. 아, 맞다. 나 아침에 그거 제어병 발바닥 찍으려고 그랬는데 깜빡했다. 확실하게 1등을 해야 될것 같아요. 토 어제도 정수 했는데 애매하게 2등 하면 또 해야 되니까 찍가않아 <목소리> 생각보다 미션이... 어? 또바토또가갔어또갔어 자, 혀라 자, 혀라 잡았다, 또가어 오야 이상희 씨다 상야 상하. 상하 이상희 씨다 이상희 씨라고 어. 들어가 보자 오이상희 씨네 나던잡았어아나웅재거다줘 벌써 잡았다? 고어 그래 가재움해줘야돼야이냐움웅재야야 이거 야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이거 이우 이거 이거 이 내가 너잡을 이거 이거 이거 이 제발! 할까? 제발 아 나올 것 같은데 아아아 기다렸다가 바로 던져서 바로 엑셀로 엑소한테엑소한테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이상해씨 잡아야 돼 이상해 꼭 만들어야 돼 내가 별명이 상해씨였단 말이야 제발 좀발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이상해씨 잡았지롱 자 야 언제 거 너가 돌려줘 야 얘는 이상해 풀이다 어? 야 이득인데 얘는? 야꺼 꺼버려? <웃음> 아얘 좋겠네 이상해. 야 이상해 풀이 나왔다고? 아씨 부럽다 얘가 못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야, 야. 야, 야, 야 잘해 야그 여기서 인성 연란뜰수 있어 그런가? 야 잘해야 되잖아 형의 반응이야 야, 야 몇개 남았어? 야, 하나 남았잖아! 난노력난 최선을 다했어. 야, 하나 남았는데.. <웃음> 아, 잠깐만. 난 야, 하나 남았는데 이거난 난 최선을 다했어. 여기 공격.. 한번 하고.. 잡았어. 잠깐만, 야! 잡았다니까. 아니야! 잡았어, 잡았어. 잡았잖아. <웃음> 못 잡았어! <웃음> 우린 최선을 다했어. 그치, 우린 최선을 다했잖아. 우린 최선을.. 차... 안 잡아준 거아니냐그지야 이거 웅재한테 어떻게 뭐라고 돌아가냐? 야 얼굴을 못 보겠다 아휴 그래, 뭐.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그래. 얘 웅재 닮은 애 있거든요, 얘나 잡아줄게요 원승이? 막! 잡았네 바로 잡았네 요거래 해서 <웃음> 웅재 중재. 웅재야 잡았어? 가니까 없어졌어 아 그래도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이불이 잡고 포켓볼이랑 너고 그냥 몇개 잡아줬어 내고 뭐 포켓볼은 했어? 어 고마워 그래도 어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포켓볼이? 내가 썼어 잡았어 내가 이렇게 뭐 잡았어? 탁이 풀라야 돼요 내가 본 거네 부탁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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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정어야 되잖아. 아, 어, 근데 이거 왜안 되는 거야? 갑자기. 다시 껐다 켜보고. 어우, 어. 어, 야, 머리 안 아, 돌아가, 나, 나, 지금.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지금. 어, 이거 먼저 해주고. 뭐. 어우, 잠깐만. 어우, 내거 하기도 바쁜데, 지금. 아, 이상하다. 내거못 잡았어, 아. 아, 아. Don't mind me, say boy Let's not talk too do much Everybody on me Coming up all around me And coming up all around me I'm in love in the shape of you I'm in love in the shape of you You're, cool you. You're my heart, i s falling too I'm in love in your body Last night you were mm. in my bed, And now my passion mm. smell like you e v e r y t i n g s so i c e Oh, oh, oh. I'm love t h your body. Oh, oh, o oh. i love t h your body. Oh, oh, o i love t h your shape of you. 세위 are, are in fact! 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닛주톱 yeah. 네, yeah. 끝났어요 네. 끝습니다 yeah. 여기는 저기 시티예요 네. 정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사랑을 미국에서 받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웃음> 시카고를 시작으로 유저지까지 진짜 이네 개의 도시에서 정말 너무 큰 사랑과 그 호응을 많이 받아서 어, 저희도 너무 좀 값지고 또 행복한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굉장히 어,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만큼 너무 그거보다 더한 사랑을 주셔가지고 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이번 그러면 미주 투어를 오자 토크로 해가지고 미주 투어에 대한 느낀 점을 다섯 글자로. 그 표현을 m 아 물물 뿌려봤음 물 뿌려봤음 u r 기가 막혔음. 미국은 스웨. g a b 뭔가 팬 여러분들이 p m 이렇게 저희가 리듬을 타면은 같이 이렇게 뭔게 y 을 되게 잘 o 시던데 사실 저보다 막더잘 i Okay. She will take it. s 아 c 굉장 r o u b l e about t 어 e child. She will tell you 어 아, 정말 이번에 최고의 퍼레이서였죠 되게,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 기억이 많이 남을 거야. 자 마지막 세, 이제 라스트. 여러분의 센스를 믿겠어요. 팩트 어센. 오! 아! 아니, 아! 제, 아니, 제, 제, 제, 아! 아니 이게 멘트를 마지막에 음. 지한이 형이 네, 원래 네. 했었, 응용을 해서 했었거든요 음, 근데 음.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그 어벤져스를 만든 나라다 보니까 굉장히 팬분들이 좋아주시고 해다 호응을 해주시더라고요습니다 음.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그걸 주세요 맞아요 그래. 그게 진짜 네. 마지막 인사죠 마지막 인사 다 같이 하자 다 그럼 I love you 하면 저희가 나머이다 같이 자 저희 이제 미국 투어 마지막 이제 네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you 3,000! 3,000! I l 리 e 3,000! 3,000! 아,